여행보다는 좀더 편해야 되지 않아? 근데 더 어려운 것 같아 맛있겠다. 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어 제가 얼마 전에 포스터랑 달력을 시켰는데 오늘 택배가 와서 뜯어봤거든요? 요렇게 왔는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건 꼭 이거 하나 샀고그 다음에 너무 예쁘죠? 완전 김성 한가득 이거랑 그리고 진짜 보자마자 이건 사야돼 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짠, 본다이 비치입니다. 이거 시드니에 있는 본다이 비치거든요. 가고 싶다 시드니. 수영장인데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와요. 여기서 수영해보고 싶었는데 결국 못해보고 들어왔네. 그 다음에는 요거. 이건좀 큰데 이물 빛이 너무 예뻐가지고 일반 사각이 아니어서 이것도 한번 사 봤습니다. 그리고 짠 새해는 달력을 하나 사야죠. 너무 귀여워. 일단 안에 속지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샀거든요? 짠. 요즘 유행하는 체커보드 패턴이에요. 어디지? 어디 있었어. 여러분, <목소리도> 여 음, 김에 이니스프리 가서 이거 공병을 내고 와야 될것같아 <목소리도> 밥땅시접시좀 주시 아 <목소리> f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부장님에 가만히 있어. 합동 모임 6인으로 늘어났어? 응? 합동 모임 6인으로 사인에서? 응. 음. 어, 그럼 우리 삼겹살 상관없어? 한번 먹어야 돼. 한한번 먹어. 한번 먹어. 한번 먹어. 한번 먹어. 한번 먹어. 有在一起了 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나도 궁금해 안 매워? 어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어, 라탕 만들지 아어나딱 아, 느꼈어 <웃음>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마라탕 만 저고니짜도 음. 맛있어. 아, <웃음> <오가도 시도만한 자. 웃음> <웃음> 어떤 거는 속에 고비 들어있고. 그 문자, 아, 시드니, 진짜. 시드니, 진짜. 진짜 잘 만들었어. 어디였지? 메릭비랭. 아, 맞아, 메릭비랭. 인생 음식을 시드니에 다 했어. 맞아. 진짜 무진 맛있어. 간짜장 국물장. 인생 백짬뽕. 인생 마라탕. 시드니 가면은 양고프몬 좋아. 어디다 먹요첫 음식은 양고프야 시티 아니면 보우드. 보우드? 음 오빠. 아 맞다 반영은 어때? 아이스크림 올라간 거래? 그거는 한정일 수가 없지 않아? 네 배추 왜 <웃음> 일부러 일부러 먹고 싶은 게 만드는 심리 아니야? 마케팅이야 <웃음> 이 시각 세계였습 Thank you. 아빠가 나무를 이안 없는 아 나도 <목소리> 왜여왕일 <여권을? 목소리> 우리가 1일 아니면 월요일에 출발해. 할 1일 아니면 8일 하지. 어? 둘중 하나에 할 거잖아. 뭐가? 1일이나 8일. 그런 식이아 <목소리> 응. 근데 아빠가 8일 아하 그럼 3 0 아니면 7일이야? <목소리> 그러면 7일이나 <목소리> 1 0일이 <할게>. <목소리> 오자산 가자랐다가 언니까요 그래서 나 거구나. 그게 이거는 기사님 바로 그 보내가지고.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아이폰으아이 오자산. 다방 가는 거지. 기다방 응. 먹자고요. 뭐 뭐나 커피까지 생각해. 이거라고 이거 맛이 없어, 말이야. 알지. 흔한 도아 거야. 가 싫어하는 거고. 맛 싫어. 여기 맛있는 왜? I d o n know.